고혈압 병력자가 페인트 칠을 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0-25-965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원고는 욕실에서 페인트와 시너를 섞어 천장과 내벽을 칠하는 작업을 하다가 뇌교출혈을 일으켜 좌측, 반신마비 및 운동실조로 부축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안구운동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며 복시, 경미한 구음장애와 이명증세를 보이는 등의 연구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인트나 신호의 흡입과 내교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내교출혈은 일반적으로 자발성 출혈로서 고혈압성 내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원고는 보험가입 이전에도 고혈압 증세가 있어서 그 당시 최고혈압 170, 최저혈압 100으로 측정되었으며 따라서 원고의 내교출혈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당의 약관에서는 가슴이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KCD상 A00에서 r 9 9의 분류가 가능한 것은 보험사고인 재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뇌교출혈은 KCD상 I61에 해당하므로 뇌교출혈이 신어의 흡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당의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